아, 그리고 저도 이거 한번 해 볼게요. 구독이랑 좋아요 좀 눌러 주세요. 예, <웃음> 네, 지금 이 공간은 저희 사무실 베란다에요 저희는 이곳에서 히터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무실에서 히터 연소시키면 연기가 너무 많이 차거든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직원들이. 자, 여기 한번 밖에 보시면 여기는 공사장 뷰입니다. 뷰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도 밤에는 볼만해요. 밤에 혼자 히터를 고치면서 이번에는 저희 계기판에 약간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에 강제 펌핑 기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설치하는데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강제 펌핑 기능을 넣었습니다. 최초 설치시 필요하겠죠. 먼저 강제 펌핑 기능, 지금 전기적으로 다 연결된 상태예요. 그리고... 강제 펌핑하면 이 안으로 기름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펌프는 기름통에서 기름을 빨아들여서 기름통으로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강제 펌핑 1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켜졌고 자, 꾹 10초간 눌러주면 설정모드에 들어가고요. 돌리다보면 P라고 나와요. 이 상태에서 한번 버튼을 눌러주면 왼쪽이 깜빡거리죠? 그러면서 오른쪽이 깜빡이면서 펌프가 뛸거예요 펌프 뛰는거 한번 봅시다. 뛰어라. 예, 뛰죠. 엄청나게 빨리 뛰고 있어요. 30초간 이렇게 강제 펌핑을 시작합니다. 요거 펌핑 기능은 프로그램만 바꿔가지고 구현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전 거에는 이런 기능이 없어요. 지금 새로 나오는 버전부터는 강제 펌핑이 들어갔습니다. 많은 업체에서 이 강제 펌핑 꼭 넣어달라고 해가지고요. 그리고 아직 못 들어간 건 시간 예약은 못 넣었어요. 강제 펌핑은 이제 끄겠습니다. 강제 펌핑 가요만 놔두면 3초 이후에 멈춥니다.